자꾸 빠지고 한 마리 자꾸 빠지고 이런식으로 <웃음> 어이구 넣었네 아 그렇구나 죽어 <웃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야얼수할때 <웃음> 까부는거야 지금 어? 아니 그냥 펜타키를 내놔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죽창보다 더 강력한 핵딜 자이 앱솔로 사용할 스킬은 깜짝 배기와 사이코 커터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지닌 물건은 이번에는 강력한 데미지를 뽑기 위해서 예리한 손톱 포점 렌즈 힘의 머리띠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거예요 배틀 아이템은 스피드업 에나비 꼬리 탈출 버튼 안벽통치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요즘 앱솔이 어, 생각보다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극대의 죽창에 있어서는 앱솔이 원탑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앱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정글 앱솔 갈 거고요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네, 좀 좋지 않은 사고가 있었어요 자 우선 깜짝 피기 찍어주도록 하고요 어, 근데 이브이가 두 마리가 이렇게 아래가리가 귀엽다 아, 어, 너무 귀여운데? 개고라지 죽어! <웃음> 야 뭐야 딜일량왜 이렇게 높아? 가라 쇽쇽쇽쇽쇽 쇽! 어이구 죽어버릴까! <웃음> 나이스! 역시 여러분 엡스드는 최강입니다. 어, 여전히 그 화력을 유지하고 있군요. 방금 뭔 일이야? 아니 초반부터 이 천이 넘게 나오는 게다집 게임하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쓰겄나? 이게 말이 되게딜다 계산하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제가 극딜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약하니까 이거 철저히 계산하고 들어가야 돼요. 확실하게 맥 때문에 안 높다. 과연! 아! 안돼 이러면 안돼. 다 잡아, 다 잡아. 그렇지! 아니, 똥 뭐해? 아 얘네들 내거다 뺏어먹어. 아, 이 톱기 가다 뺏어. 너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뭐라는 거는 아니. 아니야! 뭐라 해야 돼! 아니 갈가보기 먹을 때 확실히 모여야지! 어? 이 토끼가 너무 잘하는데? 죽어! 이고 피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트롤이었구나! 내가 트롤이었어! 아니 니네가 내거다 뺏어먹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 아, 그만 뺏어먹어! 죽어! 빠지고요. 괜찮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려가자 나이스 나 없어도 잘하는 것 같은데 어. 나이스 어. 어, 나이스 어. 무서웠어요 이거라도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어,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워요 아, 이게! 야, 이건 억까지! <웃음> 얘들아, 아니, 얘들아, 다 잡아! <웃음> 그렇지! <웃음> 내가 트롤이다! <웃음> 아, 방어때망 가니까 진짜 너무 약하다! <웃음> 어, 개구락지 어디 갈래? 개그락지! <웃음> 맞아버렸네? 오. 오, 그래도 너무 아픈데? 항상 제가 이분쯤에 죽어. 이때 죽어. 진짜야! 그래갖고, 언도 먹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 그지딱 이때 죽는 거야. 나이스! 오, 오, 오, 오, 여기, 여기. 그렇지? 오, 어, 도망가고. 빠지고 나이스. 어, 우리 백타원을 어. 다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하하. <웃음> 아니, 토끼 <도끼> 뭐하냐고, 진짜! <웃음> 내가 먹었다! 내가 먹었어!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아! 하하하어 <웃음>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웃음> 내가 MVP를 해서 MVP를 한게 아니야! <웃음> 여러분, 제가 정글이었는데, 어, 이렇게 안된 이유는 뭘까요? 여긴 뭐야. 우리 이브이가크롤을 해서 그렇지. 어, 뭐야 나이스! 어, 자. 너무 힘들네 정말 힘들네 괜찮아. 할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요. 원래 여러분, 고수는팀 탓하는 거아니야 이런 트롤한 팀을 데리고도 이겨야 그게 진정한 장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앱툴 장인으로서 오늘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빨리 그랩 찍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랩을 못 찍었어요. 이유는? LV가 그랬다.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어이구, 죽어 캐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마리잡면 한 빠지고 이런식으로 <웃음> 어이구 넣었네 아 그렇구나 죽어 <웃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웃음> 야 엡소할 까부는거야 지금 어? 아 그냥 펜타키 내놔 <웃음> 죽어 <웃음> 오 캐리했디 아주 좋아요 어떻게 죽어? 이거 위험한데? 안 먹을 거냐고? 야 진짜 너네 왜 그거 갖고 싸워? 야 마린 피딴거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으로 죽어라! 야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아 이게 뭐야? 너무 잘하잖아. 이것은 즉창이 아닙니다 즉창의업그레이드 버전 오면 그냥 뭐다 찔러서 없애 버릴 거야 얘는 그냥 가장 베스트는 다 죽이고 그냥 유유히 걸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솔직히 지금 앱소리는 렇게기가좀 많이 힘든 구조입니다 나 캐리 했다고? 야! 그거 그렇게 늙게 들어가면 어떡해!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 진짜 막아야 돼, 아야 돼, 얘들아 진짜 아니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뭔 소리야? 아니야, 진짜 그러지 마라, 제발. 아이콘. 아, 아. 아. 아. 어. 자 전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데미지는 아 어, 6만 정도면 1등밖에 없는데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 캐리를 했어도 음지머이 못하면 어쩔 수 없네 음. 자 이번에 해본 앱솔 제가 원래는 사이코 커터와 이스킬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생존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스킬잘안 쓰고 있었는데 충분히 죽창 앱솔보다 괜찮은 딜이 뽑히고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높은 컨트롤을 요한다는 앱솔을 포켓몬 특성상 초심자분들은 추천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 해본 앱졸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